원소의 근원을 깨우친 진리의 탐구자 이그니우스 이그니우스의 강력한 원소 마법은 전장을 초토화시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이그니우스 편입니다 수막 폭렬은 차가운 물을 이용한 공간을 만들어 갇혀있는 적을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시 대상을 기절시키며 마지막 타격 성공시 대상을 넉다운시킵니다 기술 사용 중에는 슈퍼모가 적용됩니다 지속기술인 현자의 심장에서 아내를 활성화시 강화된 추가 공격이 가능합니다 차가운 파도는 파도를 전방으로 내뿜어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시 대상을 넉백시키며 마지막 타격 성공시 넉다운시킵니다 원소 충돌은 마력의 힘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일정 범위를 이동하며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머가 적용되며 타격 성공 시 경직됩니다. 물구슬은 상대에게 응축된 물구슬을 날려 피해를 입히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대상을 경직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다운시킵니다. 물의 세대는 물의 힘으로 상대방의 속도를 묶고 느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허머가 적용되며 인신 중에는 잡기 불가합니다. 이동 중 타격 수능 시대상을 넉백시키고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넉다운 시킵니다. 지속 기술인 현자의 심장에서 아내를 활성화시 이동거리가 증가합니다. 원소화는 자신의 몸을 원소화시켜 후방으로 후퇴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무적 효과가 적용됩니다. 업화는 손에 불의 원소를 모아 전방의 상대를 태워버리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 시 대상을 기절시키며 마지막 타격 성공 시 대상을 넉다운시킵니다. 기술 사용 중에는 슈퍼아머가 적용됩니다. 기술 버튼 유지 시 흐름, 타오르는 박동 효과로 더욱 강력하고 넓은 범위에 피해를 입힙니다. 지속 기술인 현자의 심장에서 마그를 활성화시 공격 범위가 추가됩니다. 대재앙은 분노한 2구 뉴스가 화염의 힘을 방출해 주변에 폭풍을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대상을 넉다운시키며 기술 사용 중슈퍼아머가 적용됩니다. 심화 기술 불지대 효과 적용시 타격 지점에 불지대를 생성해 대지앙 피해의 일정 수치만큼 피해를 입힙니다. 지속기술인 현자의 심장에서마그를 활성화시 강화된 추가 공격이 가능합니다. 화멸의 불덩이는 강력한 불덩이를 소환해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전방 가드가 적용되며 타격 성공 시 바운드됩니다 심화 기술, 흐름, 재앙의 불덩이 습득 시 시전 시간을 늘려 공격 범위를 대폭 증가시킵니다 화염 매듭은 불의 힘으로 상대를 결박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뒤 내려 꽂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슈퍼어머가 적용되며 잡기 성공 시무적 효과를 받습니다 냉정한 광기로 이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광기를 내뿜어 자신에게 유리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그니우스는 뜨거운 분노 속에서도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여 전장을 제압합니다. 다른 계열의 기술을 연속 사용시 15초간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불과 불각 계열 사용시 특수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불의정령 마구와 불의정령 아내를 자유롭게 다루는 현자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규 플러스 비디오 리그릭